11월 중순까지 과정별로 100시간 이상 수업이 진행됩니다. 양봉기초반은 양봉입문 시기별 봉근관리 밀원식물, 꿀벌, 병해충 등의 내용으로 약초반은 토양 및 양분관리, 농업, 유용미생물, 해방품과 도라지 등 작물재배기술과 작물보호제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한우반은 한우개량, 사료, 질병, 경영분석, 인공수정 중심으로 체리반은 체리생장, 생육전정, 수영개선 등 전과정의 전문이론과 실습을 강화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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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 특화 작목 육성,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농업인 양성의 목표를 두고 있다며 교육생들이 배움에 최선을 다해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. 지난 2006년 첫 문을 연 울진녹색농업대학은 지난해까지 8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명실공히 울진 농업 발전의 밀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.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.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